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2023년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시스루펌 하는 과정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운펌 하기에 앞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보습크림을 발라드렸습니다 시스루펌은 모발 전체적으로 가볍고 깔끔한 느낌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옆 다운펌은 기본적으로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고객님 모질은 가늘고 뻗는 직모모발입니다. 구렛나루 길이를 살려서 진행할거라 21mm로 밀고 라인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다운펌 약은 만들어서 쓰는 편입니다. 다운펌 레시피가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 위에 띄어드릴테니 참고하시면 되세요. 다운펌은 약을 바르고 구렛나루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다운펌은 단순히 약을 바르고 방치하고 헹구는 것이 아닌 정성을 다해서 모양을 만들어 드려야 되고 내가 해드린 작업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게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약을 바르고 보면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들춰서 보게 되면 약이 덜 발린 곳이랍니다 세심하고 꼼꼼하게 약을 도포합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정수리 부분 갈라지는 모리를 교정하는 작업입니다. 저는 뿌리 볼륨 펌 롯들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커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러운 펌을 더 선호하고요. 자연스럽게 한다고 빨리 풀리는 게 아닌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려드리고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고객님이 원하는 스타일을 먼저 파악한 뒤에 커트로 한계가 있는 부분만 펌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시는 고객님들께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파마하는 건 처음이다 라는 말을 많이들 하세요 네 당연히 처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미용 기술을 배워 오면서 항상 의문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만의 기술을 갖는 게 제일 첫 목표였고 알리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지면서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미용 기술을 표현하기란저 또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두상이 낮은 부분, 즉 볼륨이 없는 부분만 찾아서 뿌리 볼륨펌을 진행하고 고객님께서 시스루 느낌을 원하셨기 때문에 앞머리를 가볍게 연출하기 위해서 가르마를 타서 모류 방향을 바꿔놓을 겁니다. 앞머리 쪽이 이마에 달라붙는 형태라 한개 정도만 작업을 할 겁니다. 양쪽 낮은 두상 있는 쪽에 볼륨을 채워 넣으면서 오류 방향을 살짝 틀어줄 겁니다. 이렇게 고객님께서 원하는 조건으로 두상 볼륨이 부족한 부분은 뿌리 볼륨펌을 하고 손질하기 쉽도록 자연스러운 흐름의 컬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이전과 비교 한번 해볼게요. 파마는 모발이 건조하지 않게 보습을 채워주셔야지만 예쁜 파마를 길게 유지하실 수 있답니다. 얼굴 스킨 로션 바르는 것처럼 모발에도 헤어 에센스를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